아, 그럼 나는 절미절미, 인절미야! <웃음> 인절미? 절미절미, 인절미, 저기서 뭔가 쭈그려 앉아있는데? 지금 왜 저러지? 절미절미, 인절미! 왜 그래? 명, 나는 절미, 절미, 애들아, 안녕! 나는 절비절비 인절미야 얘들아 안녕! 나는 절비절미 인절비! 너 되지 맞아. 우리 5,000원이나 주고 샀다고. 애들 장난감으로. 근데 애들 개 싫어해. 애들이 손절했어, 얘랑. 다투야 안녕! 나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단다. 콜콜! 야 안녕? 나는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. 아구야, 나랑 놀자고. 이 c o 이 p 어요 운치야 은지야, 일로와. 은지야, 일로와. 은지야, 상처받은 표정하지 말고 빨리 와봐봐. 유... 저렇게 주면서 갖고 온다? 어, 돼지가 잡혀간다. 돼지가 잡혀가고 있어. 돼지가 잡혀간다. 저기 멀리다 버렸어. 뭐야, 관찰해? 반사 m 래 꽁찌? 안녕하세요 꽁찌님? 꽁찌님! 꽁찌님! 꽁찌님한테 이 물건을 팔게요! 꽁찌님! 꽁찌님? 오, 안아줘. 무서웠어. 대진용 무서웠어. 우리 서리가. 오, 무서워. 대진용 무서웠어. 설아 어, 대진용이 꿀꿀거리는게 무서워. 난 니가 더 무서워. 알았어, 알았어. 귀여워. 무서워. 고무 접봤죠 서리 너무 귀여워. 어리꿀 꿀꿀꿀 <웃음> <우리> 꿀꿀꿀 <웃음> 어, 꿀꿀꿀 <웃음> 소리가 무서워 지금.